잠시 후 MBC 뉴스 투데이 일보를 보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 강요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거세지만 일본 정부는 강행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수도권과 부산에서 유흥시설 영업이 다시 금지됐습니다. 첫날 현장 표정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스스로 검사할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 도입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6월부터 국내에서 노바백스 백신이 위탁 생산돼 3분기까지 1 0 0 0만 명분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혈전 논란으로 보류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재개됐는데 30세 미만은 제외됐습니다. 반도체 대란 속에 미국 백악관이 세계적인 기업들과 화상회의를 열었는데 삼성전자도 초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 공격적인 투자를 강조했는데 미중 갈등도 배경 중하나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어제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이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도 영업 중인 일반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먹적 골목 영업이 한창인 음식점으로 강남구청 점검만이 들어갑니다. 잠시 후 mbc 뉴스데이 2부를 보내드립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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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공격적인 투자를 강조했는데, 미중 갈등도 배경 중 하나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이부 출발합니다. 오는 6월부터 국내에서 노바백스 백신이 생산됩니다. 9월까지 모두 1,000만 명분의 백신을 생산할 예정인데요. 혈전 생성 논란으로 접종이 중단됐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어제부터 재개됐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오후 서울 중랑구 보건소. 초등학교 특수교육 담당 교직원이 백신 접종을 하러 이곳을 찾았습니다. 화요일 뉴스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생방송 오늘 아침을 보내드립니다. 매일